맞아, 이 아, 이 어? 아, 돼지... 뭐? 아 이거 이거 몰라 이거 이이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돼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청거청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점. 이이 이거 <웃음> <웃음> 아휴 <아이, 진짜> 놀랐네 <웃음> 아 이거 뭐야 들어와가지고 상현아 자되고 숫자 뭐야? 뭐야 김씨 어좀도고만있어요 어? 이 뭐, 어? 들어와? 신고할 거예요 뭘 신고해 우리 그냥 아이스크림 얘기인데 저랑 혼인 신고해? 어? 바 어... 바람 좀더 <웃음> 났어 그것이 내 바람이야 뭐야 이거 그것도 이출줄 몰라? 아 그래요? 아니 뭐 일단 우리 화성에 전씨랑뭐 대전에 김씨 왔는데 뭐보스도한번칠란가잘줄 뭐 몰라 잘줄 아, 몰라? 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잖아 그 인디언 인디언, 인디언 김씨 인디언, 인디언 밥. 그게 뭐인? 그 맞박에 붙여서 한게 있어 맞박? 맛박? 맞박이요? 그, 진짜 진짜 재밌어요 이거 맞박 그 맛박이... 아, 근데 그건 1대1이잖아 그게 도 재밌는데 그게 뭐야? 1대1? 우이이말 붙이고 서로 숫자만 보면서 약간 투명한 듯식으로 하는 건가? 그래 아니면 팀전도 괜찮고 아3 3오 어, 빌려다 어, 팀전에서 빌려다. 야식, 빌려다. 야식, 빌려다. 야식사기 어때? 어. 일단 룰 설명부터 해, 할까요? 아예 어, 네, 조합으로 조합으로 일박 포커? 아니 룰어 맞박 <웃음> 포커 맞박 포커 맞박 포커 모르는 두 명이서 먼저 참여해서 알게 해주자 연습 게임으로? 어, 어. 아 연습 게임? 어. 그래 미도라 연주가 하자 이걸 진 팀이 이긴 팀 야식사주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때? 동일? 카드 10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각자 이제 하나씩 맞박에 가져갑니다 본인이 안 보이네요 하나 둘셋 그럼 음, 상대 수장만 보이겠죠? <웃음> 이 상태로 각자 칩을 겁니다. 처음엔 진행비를 내셔야 돼요. 좀 하나 내요? 네, 하나 내 진행, 진행비 하나. 오. 이거 손가락 하나요? 손가락 하나요? 네, 손가락 하나 비. 손가락 하나요. 그리고 상대 걸 보고 아, 나 6보다 낮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여러분 왜, 왜 말해? 지금 설명이잖아요. 어, 당할 건. <웃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상당히 당황했다. 만약에 누나가 6보다 낮을 거 같아. 응. 그러면 그냥 다이. 그럼 이거 참가비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이 하지 않고 누나가 뭐 6보다 높을 거 같다. 그럼한 누나 원하는 걸로 걸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네개뭐 이렇게. 세 개를 했어 만약에 걸어요. 근데 언니가 나보다 더 높을 것 같으면 3개보다 받고, 더 어, 거 같으면 세 개보다 더 받고 어 받고 이제 거기서 더몇개 걸었죠? 세 개에다가 여섯 개를 걸었어요. 많이 세개에다가 이제 세개더건 거지. 누나, 누나가 확신을 해. 6보다 나 본인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럼 콜하고 누나도 6개 맞춰서 2개 더 내면 은 이제 더 이상 배팅은 끝나고 아, 누나가 아, 여기서 더 걸면 더걸수 있어. 근데 음. 누나가 여기서 콜하고 같은 숫자를 내면 은 이제 공개. 오케이 그래. 나 알았어. 나내말 중간에 다이 할수 있어. 네. 네. 그러면 그냥 낸 만큼만 주는 거지. 맞아요. 서류. 내다가 어? 이거 이상한데? 중간에 다이 하면 그낸 것만 주면 돼요. 안 내면 진, 다무 진. 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안 내면 진다! 묵지! 안전다 예! 예! 그대로! 안전자 그대로! 아졸다 아, 아, 졸댔다. 졸댔다! 여기서 목지바를 나눠서 묵묵씩 대결하자! 아이 아이 그건 네. 이제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되지! 그래, 그래. 우리 그러니까 그래. 우리끼리 우리 알아서 목지바를 아, 정하자! 아, 대전 대전 대전 우리끼리 순서 정해! 우리끼리 1, 2, 3파 정하자! 는첫 번째를 못하는 대 그래? 그럼 누나가 해야겠네! 너 비밀로 아, 하내서 말해 그걸 그래? 들 그, 어차피 안 들려줘. 그, 임유진 바보. 모르잖아 저거. 시골름아. 모른다 이거 아니잘안 내란 말이야. 없어. 못가 처음에 거아니 아니 처음에 만약에 염두이가 처음 나갔는데 지잖아. 그럼 우 이렇게 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아 그래. 망하는 거야. 아 누나 말을 왜 그렇게 해. 양쪽으로, 뽀뽀치, 양쪽으로 양쪽으로? 그래 저버리그 일단 내가 첫 번째고 너가 두 번째고 너가 세 번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제가 첫번째부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잡는 좋아. 듯한 느낌으로 아, 너꼬꼬패살잘세요 난잘 못해. 그래서 어떨결에 잡는 느낌으로 그냥 저 버리는 수로 저를 첫 번째로 합 그리고 형은 그냥 완 대장자야. 내 응. 생각엔 너네 둘다 이미 끝날 것 같아. 것 같아. 왜요? 왜요? 어. 아니 아니. 이기고 이겨서 아... 아또 이렇게 또 동료들에게 또 신뢰를 또. 음.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맞습니다. 동료들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첫 번째 타자가 앞으로 와 주세요. 네. 타자 어 양정훈이. 니번나번나넌도다 부부 가자. 나거 어떻게 알았어? 넌 기저씨. 너어아 제대로 섞은거 맞아? 응. 삼이하나 하나, 둘, 셋. 아, 나무, 뭐, 뭐, 뭐 먼저, 먼저, 먼저 혀. <웃음> 눈빛에 확신이 차 있네. 아, 나는 이미 끝났어. 먼저 혀. 응. 뭐 어차피 뭐 이럴 건데. 뭐 괜찮겠죠? 다섯 개. 아유 뭐, 아유 괜찮겠죠? 내 손가락 다섯 개를 걸겠어. 진짜요? 뭐 싸워... 올려버려 마음대로 하죠. <웃음> <아이고. 웃음> 왜 저리? 뭐 가볍게 뭐한 개만 더 할게. <웃음> 와, 내가 이제 여기서 세개를더 내면 콜인가? 어, 어. 콜. 아, 콜. 콜. 콜. 콜? 콜. 어, 이제 공개하셔야 됩니다. 하나 어, 둘, 둘 셋! 네네, 아! 네네. 아니, 형이! 아니, 형이 상태가 왜배어 너무 높은데 왜? 무슨 자신감이야? 내가 쉴 수도 있잖아. 그.. 지치 아, 네. 와. 와.. 진짜 멋있다. 영준아너다면되는 거. 하 너.. 다기 전에 누나, 우리 오기 전에 다.. 우리, 우리 오기, 오기 전에 없겠는데? 야, 이걸로 뭐, 이걸로, 이걸로 뭐생각한거아 알았어 알았어 아 퇴수도 가능해요 이거? 아니 사실 저은혜씨 짜보가 존나 쫄았어 근데 다이 하기가 싫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 나도 <웃음> 아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원래 첩하는 거해야되 하나 둘셋 먼저 <목소리> 할까? 아 이거 뭔, 이번엔 내가 먼저 할까? 난 다이요 응? 음? 오케이 아, 하나 둘셋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 와 미친 아얘 뭐야 이 미친 미친놈뭐가미친놈 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얘? 야 소름 돋아! 오케이. 언니 눈동이 미치나 봐! 아 눈이 너무 커서 그래, 그래. 눈이, 눈이 커서 그래? 눈이 <웃음> 커서 <웃음> 그래? 아, 남은 이 아니, 아니야! 아 남은 이름은 안 돼! <웃음> 네, <근데> 사실 <웃음> 너도 모르게 얘술 네가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아니. 웃음> 오케이 아정훈이가나 웃고, 웃고 있어! 고 있어! 하나 둘 셋! 아 먼저 아, 먼저, 아, 먼저 먼저! 어... 세 개요. 세개 받고! 네개 가. 다섯 개 하고 어. 더싸면 되잖아. 어이구. 근데 소심하게. 어 소심하게 세 개. 오오. 그러면 세개 받고! 세개 가. 세개 가. 그럼 <웃음> 또세개 어. <웃음> 받고? 어. 어. 네개 가. 어. <웃음> <웃음> 네개 가. <웃음> 네개 가. 네개 가. <웃음> <웃음> 네 <개> 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 보자고. 콜 레이즈 아니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니 진짜 잘했어. 야, 저, 저, 저, 진짜 잘했어. 잘했어. 왜냐면 나도 3위였거든. 어 맞아 맞아. 어차피 어, 저 저기 얼마든지 나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역전했어. 역전했어. 아, 더 벌었어. 괜찮이요. 어, 괜찮이요. 어, 괜찮이요. 어, 괜찮이요. 어, 이거 어, 이걸 어, 이걸로 세수할 어, 수 있지 않나 이걸로. 세수. 어이 샤워. 샤워. 이거, 이거. 샤워. 어, 오케이 고 들어 오슈. 오케이. 일곱 개 걸어. 다이. 잘해 두개 더. 다이아.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넌 뒤졌어. <웃음> 유다 u d i e 죽어. 오, 네 개. 하나. 자, 한개받고 잘했어. 기다 쓸게요. 다이요 아, 다워어 잘했어 키 귀여웠어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서가워이키좀 네, 네. <웃음> 중요하거든 워서 키워서 키워서 키워서 워서키워나 키워서 키워서 키워서 키워서 키워서 키워아키워아 괜찮아. 키워서 괜찮아. 키워 아, 아, 아 그래도 일찍 다 했으면 됐어. 맞아, 맞아, 나 하나 이룬 거야 장갑이. 아나걸 봤다. 아까 아, 두 개야 이렇게. 팍팍 하나 둘 셋. 장갑이. 청각이? 장갑이요. 아 잠깐, 아나이 눈으로 닦아먹었네 내 패를. 혹시 누나 숫자 기억해 누나? No. <웃음> 나, 나 나는 나는 지금 나는 알것 같아요. 네. 그럼 내 숫자는 알아? 너 당장 뭐야?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 막고 우리 뭐 하거나 끈하게 막고 놀아볼란게 뭐..뭐..여덟개 아 <놀람> 세미.. 콜 <놀람> 막상 막하요? 콜? 콜! 콜하고? 어떻게 더 진짜요? 예아 yeah. 넌 앞에 그 작은 숫자들이 다 나와버렸던거 같은데 괜찮겠죠그럼뭐나안 두개하고 뭐 세개 그럼 <놀람> 저도 콜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개 하나 둘셋야 마무라스! 마무라스! <놀람>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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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공포에... <웃음>